먹었대. 엄마 손 씻고 소독하고 왔어요 응? 아이고 잘 먹네 야 내일 이렇게 잘 먹으면 좋겠다 응? 집에선 서안 먹고 <웃음> 무슨 소리야? 집에 안가려 하는거 아니야 내일? 응? 이거 잘 먹네 다 먹어 간다 응. 먹을거야? 응? 안 먹어? 먹어야 돼 근데. 하루 한끼 먹는 사료에요 응? 두 번은 안 먹고 하루 한끼 먹는 사료니까 다 먹어야 돼 어이구 잘 먹네 아이고 척해라 잘 먹네